내가 착하다고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멸치분들이 자기 몸이 작다고 훔쳐들고 남 앞에서 길을 못 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밑바닥의 자존감에서부터 끌어올린 저의 길을 펼치는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 한테... 상대방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그냥 상대가 바라는 사람이 되면은 제가 예쁨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기대 속에서 벗어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야또 갑자기 왜 그래? 또 원래 안, 이,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런 식으로 여겨집니다 착한 거는 매력이 아니라 약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데 상대방은 왜 이렇게 나쁘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나쁘신 거예요 착한 거를 매력으로 공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하고 상대방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빠지세요. 어설프게 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주장을 떳떳하게 주장하시면서 나를 챙겨 주세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멸치탈출을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의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받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몸을 키우면 은 내가 몸이 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멸치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항상 대접을 받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멸치탈출이 굳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보통 상대방한테 왜 기싸움에서 밀릴까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약해서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를 자꾸 어떤 면에서 비교를 하고 어떤 수치를 보고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쪼그라드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제압할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착하고 소극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해야지 상대가 나를 배려해야지 전혀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유교정신이 있어요. 유교정신이 사람을 약간 선비 같은 마인드로 만들거든요. 선비 같은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근데 나를 배려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요. 근데 착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를 자꾸 배려를 하고 높여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뭔가 감정도 다운되고 내 기싸움에서 다 밀려가지고 나의 자존감이고 뭐 이런 모든 에너지가 다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남을 도와야 된다, 뭐 남을 배려해야 된다, 남을 뭐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 적자 생존의 이 시대에서는요, 결국 내가 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 속에 자비만 베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스스로의 존중감, 자존감을 굳건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재밌게도요. 내가 착하다고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저를 기중하게 여기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제 말에 더귀를 기울입니다 제 의견에 더 존중을 해주고요 근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저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현실의 섭리예요 그냥 연애로 따집시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잘생긴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를 사귀면 항상 그 여자친구한테 모든 걸다 바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잘생긴 호구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여자친구가 그 친구를 버립니다. 연애 초반에는 그 친구가 잘생겼기 때문에 막길 가다가 번호 다니니까 그 친구가 우세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그냥 다 퍼주고 잘해주니까 오히려 여자 쪽에서 그 친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웃겨요 내가 나를 딱 챙기고 뭔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나의 중요한 거를 어필하지 않으면 은 상대방은요 나를 어설프게 조금조금씩 무시하고 갉아먹게 돼요 남들한테 기싸움에서 어설프게 져주지 마세요 왜 집니까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일단 상대방을 별거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엄청 높아 보여도 그들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존중과 금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뛰어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째서요 상대가 뛰어난 점이 있으면 나한테도 뛰어난 점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생기던지 그런 상대의 뛰어난 점 하나 때문에 기에 눌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더 뛰어날 수 있다 스스로 존중하고 믿어주시고 자신한테 파이팅을 주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대가 나를 대우하는 태도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좀더 존중받고 대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